배임 수증죄에 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답은 1번인데 어, 배임 수제자가 배임 증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어,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중요하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건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했어요 자이 경우에 이 경우에 자 누구에게 몰수추징을 하는가 배임 수제자가 아니라 배임 증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배임수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배임증재자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처리하면 되고요.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짬뽕! 예, 믹싱돼 있다 이거죠. 자이 경우에 자그 전부가 그 전부가 다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 3번도 읽어볼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 중요한 거는 배임수재죄는 이 부정한 청탁이 구속요건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부정한 청탁. 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기 한 때에도 성립한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은 자, 역시 4번도 맞는 얘기거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증제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현금 카드. 이 현금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위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그 돈을 재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 5번도 맞는,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어, 공범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범, 어, 공동정범들 범공 사이에 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공범자끼리, 자 끼리 사건, 자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그 돈을 수수한 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제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